안녕하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다름 아니라 이번에는 네이버를 이용한 소싱 방법을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소싱을 하시는데 다양한 방법들을 사용하고 있을 거예요. 뭐 아이템 스카우트를 사용하신다거나 아니면은 뭐 키워드 트렌드를 확인하시거나 아니면 SNS를 이용해서 확인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 중에서 저랑 좀잘 맞는 또는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소싱을 할수 있을 때 어떤 방법으로 저는 활용을 하는지 한번 시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저를 한번 따라와 보시면 소싱이 쉬워지실 거예요 하지만 이거는 저의 방법이기 때문에 또 잘하시는 분들은 또 잘하시는 분들만의 소싱 기법이 있겠죠 확실하게 이야기 될 것은 어떤 유료 강의보다도 저는 정말 유용하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프로그램을 쓰셔도 되지만 프로그램을 쓰시지 않고서 나도 사용 가능한 소싱 기법 자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해당 카테고리를 네이버에서 찾습니다 뭐 예를 들면 어떤 카테고리가 좋을까요 모든 카테고리가 다 좋지만 해외 구매대행 소싱에서는 뭐 의류 잡파 정말 소싱하면 안 되는 제품들을 제외하고 거의 대부분의 카테고리는 소싱 할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소싱을 하실 때 1차 카테고리 위주로 보시는 것보다는 2차 카테고리 또는 3차 카테고리까지 가서 확인하시는 것을 전좀 추천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뭐 요즘에는 캠핑이 좀대세기 때문에 스포츠 레저에 캠핑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스포츠 레저에 캠핑으로 갔을 때 여기 있는 다양한 카테고리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어떤 걸 해볼까요? 캠핑 가구를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카테고리 들 중에 여러분들은 어떤 걸 보시나요? 전체 카테고리에서 상품 타입을 해외 직구 보기로 해서 보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또는 해외 직구 보기가 아닌 그냥 해외 직구 탭에서 해당 상품을 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해외직구 탭으로 넘어갔을 때는 좀 불편하더라고요 이런 알리익스프레스의 제품들이 많이 뜨기 때문에 알리익스프레스에 있는 제품들은 저희들하고 좀 이질감이 있어요 왜냐면은 알리익스프레스에서 리뷰가 많이 쌓여 있다고 네이버에서 많이 구매가 된다는 좀 확신감은 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알리익스프레스에서 보지 않고 이 네이버페이로 가셔서 리뷰 많은 순에 해외직구 보기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네이버 랭킹순 또는 리뷰 많은순으로 보게 되는데 이 네이버 랭킹순 보다는 저는 리뷰 많은순을 더 좋아하고 있어요 왜냐면 하이 리뷰 많은순을 보게 되면 어떤 제품들이 제일 많이 판매되는지를 한눈에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런 식으로 해서 리뷰 많은순을 쭉 내려서 봅니다 하지만 온꿈사에서 그 투트랙님이 하신 중박공식이라고 있잖아요 그 중박공식에 따르면 등록일이 최근 3개월 이내 그리고 판매량이 50개 정도인 제품은 지금이라도 판매되도 판매가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그렇게 믿고 있고요. 하지만 한번 저희가 한번 찾아볼까요? 이 네이버페이의 해외직구보기로 들어가서 등록일이 오늘 기준 2021년 7월 16일입니다. 2021년 7월 16일이라면 3개월 이전, 그렇다면 약 3월달에서 4월달 정도가 되겠죠. 그럼 3, 4월달에 등록일 기준으로 보는 겁니다. 3월달에 팔렸던 제품들을 쭉 내려볼게요. 2021년 첫 페이지를 지금 보고 있는데, 2021년, 2021년 3월, 이런 네이처 하이크도 판매하기가 좋겠죠. 하지만 이런 네이처하이크는 상표권을 검색했을 때 상표권이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건좀 주의해서 등록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어떤 게 있을지 한번 쭉 내려볼까요 뭐 이거 2021년 2월달이기 때문에 근데 이것도 DOD도 상표권이 등록이 돼 있어요 3월달 뭐 이런 것도 네이처하이크라고 써 있긴 하지만 이러한 제품들이 좀잘 팔린다는 겁니다 경량 야전 침대 뭐백 패킹 저희는 중국 구매대행으로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기준 하에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야전 침대가 좀 팔리고 있구나 라는 걸좀 알고 계시면은 이 이미지로 검색했을 때 타오바오에서 다양한 이미지를 검색하여 소싱할 수가 있습니다 꼭 동일한 상품을 소싱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상품을 소싱했을 경우에는 서로 상도독이란게 있기 때문에 저는 좀 그런 건좀 피하는 편입니다 좀 비슷한 상품들을 검색해서 판매하는 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쭉내려왔을때또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렇게 키친 테이블 또는 캠핑 의자 이뭐 정도로 했을 때한 4개에서 한 5개 정도의 제품들이 판매되고 있다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제품들을 이미지를 다운로드 하셔서 타오바에 가셔서 이미지 검색을 쓰시면 해당 상품하고 비슷한 제품 아니면 동일한 제품들의 가격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거기에서 상표권이나 지식재산권에 문제가 없다 라고 하면은 뭐그 검색하시는 방법은 키프리스에서 확인하시면 가장 정확하실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검색을 하셨을 때그 상품을 가져와서 저희가 등록을 하게 되면 언제든지 판매가 가능할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좀 단점이 하나 있어요. 어떻게 등록일순을 찾아서 찾는 데만 정말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왜 제가 프로그램을 만들게 되었느냐면요 이런 등록일순 기준으로 상품을 찾는데 하루 종일 걸리더라고요 진짜 불필요한 작업이죠 똑같은 반복적인 작업을 사람이 계속 한다는 거는 헛소고라고좀 생각합니다 왜냐면 저희는 좀 가치 있는 일에 저희는 시간을 투자하고 이런 반복적인 일은 뭐 오토 프로그램을 돌린다거나 아니면은 프로그램을 사용한다거나 아니면 뭐 알바생을 둬서 사용하는 게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처럼 여기 있는 리뷰 많은 손으로 보시고 또는 어 그럼 등록일순으로 보면 될거 아니야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등록일순으로 보게 되면 구매된 게 하나도 없어요 왜냐면 하 등록한 지 얼마 안 되는 상품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죠 등록일순으로 보셔서 구매된 걸 찾는 거는 정말 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경우에는 네이버 랭킹 순 또는 리뷰 많은 순으로 해서 그 해당 등록 기간을 찾는 편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좀더 편하게 이 등록일 순을 기준으로 상품 천 개를 가져와 그중에 등록일 기간을 잘라서 가져오는 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 혹시라도 저처럼 좀 편리하게 사용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다면 저희 하단에 저희 하단에 있는 단톡방은 이런 소싱하거나 구매대행을 했을 때좀 궁금한 사항들 그런 것들을 좀 공유하는 자리고요 1대1 대화방은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를 따로 해주시면 가격이나 뭐 사용방법에 대해서 좀 안내를 상세하게 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은 국내 해외 이렇게 나눠서 검색을 할수 있기 때문에 좀 편리한 점이 있어요 이미지도 다운로드해서 폴더에 모아주고 엑셀로 편하게 분류하는 그런 기준점이 있습니다 뭐 자세한 사항은 좀 이야기 드리기 어렵다는 점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이 소싱 기법을 사용하시면 얼마든지 네이버에서 소싱이 가능합니다 정말 여기까지 긴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스톤모드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의 사랑이고 댓글로 다양한 내용 남겨주세요. 카톡방이 좀 들어가시기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하단에 이메일 주소 남겨주시면 프로그램 사용방법에 대해서 한번 링크 드릴 테니까 그것도 좀 참고해 주세요.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스톰 모드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